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 이제 리 고향 갈 거예요. 여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꽝남이라서 완전 무장하고 갑니다. 꺼내, 꺼내. <웃음>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완전 무장. 보고. 리나, 네, 전에 갔을 때는 카 렌트에서 갔는데 이번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약한 8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주유를 하고 갑니다. 안녕! 야하하. 나 갈게! 어, 나 다행이다. 기오는 거. 무아가 그때 전에 비디오에서 펑펑 거려서 되게 시끄러운 욕다리에요, 챘다 가자. 아, 힘들다. 엉덩이 아파. 와, 저거 뭐야? 오리야, 뭐야? 아이. 아이. 어. 와, 다리 아파. 아. 나도 엄청 힘들다. 와, 저기. 예쁜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잠깐 잠깐 쉬기로 했어요. 아이. 와,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웃음> 트럭 지나다니고 여기는 1년에 산모작산모작이 가능한 나라라서 길판을 지나다 보면은, 어느 곳에는 벼가 자라고 있고, 어느 곳은 저렇게 추수가 끝나 있고, 그래요. 와, 그리고 지금이 12월 13일이 금요일인데, 아, 진짜 더! <웃음> 아, 리 와! 아 이게 이게 베트남이에요. 아 진짜 힘들겠다 그지. 우리 맨 뒤져서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아 이제 다시 출발할 거예요. 엉덩이 아파, 빨리 와. 알았어, 나도 엉덩이 너무 아파. 겨울에도 사탕수수가 이렇게 있어. 와우. 와 빠나나다. 오오아 이게 아 이게 피플런이네. 아온 어. 여기야 여기가 쌤 하우스 맞아? 맞아. 와 피플런이네. 아 인사부터 먼저 드릴까리야? 와, 이게,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전에가, 그, 이제, 네 동생 결혼한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전에 집을 제대로 안 보여드렸잖아요. 집 찍은 영상이 있는데, 아, 못 알아보겠네. 와. 이게 집인데, 저기 보면 빛이 새는 거 보여요? 이게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그냥 지붕이 있는 거. 이렇 생겼구나 텔레비전 있고 아 이게 지금 사방에 다 뚫려있으니까 었 에어컨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 아버지 맞지? 요 파더 내가 예전 진짜 이쁘다 하지만 넌 못생겼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 내가 말했지 어 토이 아니라고 진짜 막내 진짜. 결혼한다고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집 앞에서 결혼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설치를 하고 어이 몰라보겠어요 되게 넓어진 것 같아 집이 음. 와 이게 생각보다 크네 여기서 이렇게 결혼하나봐요 음, 보면은 이제 잔치 음식 같은 거 먹을 준비가 이렇게 되어있고 와 그릇 그래, 진짜 많네 컵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의자도 이렇게 많고 저기 음식 준비도 지금 하고 계세요 자기야 안녕 당신은 웃어요. 내가 꽃이 될게. 뭐해? 아. 아, 다, 다, 다. 코스? 저번에 봤던 거 아니야? 아 맞아. 뭐지? 진짜. 아, 이게 그 우리 집에서 했던 그 음식이네. 또도 있고 닭도 있고 뭔가 필요하면 이렇게 바로 옆집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집 뒷간이에요 몇달 전에 저기 물리 했던 거 리아 다시 들어가봐 아 여기가 그 저쪽이 이제... 이 집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아... 네... 아버님의 묘소입니다. 야, 너왜 빗자루 들고 있어? 너왜 빗자루 들고 있어? 응... 아... 쓰려고? 야, 아, 찍었어. 야, 이거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더아거 이거 또. 야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웃음> 개 없어 이제. <웃음> <웃음> 야 야, 카라 몰래. 너 캐나 더 캐치. 아이씽 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 그야, 그야, 그야, 그 l 그야, 그야, 야 이 예, 고구마랑 바나나 음, 이렇게 해서 저기 불에 튀긴건데 어,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음. 고마워 아 어, 여기 진짜 예쁘다 뭐? 아 진짜? 음. 아 저기 빵빵 만드는구나. 사람들 더뭐 예쁘대. 음 맛있어. 이제 크루츠 있어요.